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의 리더 RM의 이야기입니다. RM이 제이홉진에 이어 세 번째로 솔로 출격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BTS가 미국의 거물급 프로듀서이자 가수 겸 래퍼인 펄렐 윌리엄스의 앨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1일 미국 대중문화 전문지 롤링스톤에 따르면 BTS는 윌리엄스가 현재 작업 중인 앨범 프렌즈에 참여해 노래했다는데요. 프렌즈는 퍼렐의 이름과 친구들을 결합한 제목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스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묻는 알렘의 질문에 내 이름으로 발표하는 프렌즈라는 제목의 첫 번째 앨범인데 당신들 BTS도 참여했다며 사실 내가 해야 하는 수준보다 훨씬 많은 걸 말하는 것인데 BTS가 노래하는 이 멋진 곡은 내 앨범에 담기게 될 것이고 굉장히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곡의 제목이나 발매 시기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렘은 당시 90% 정도 완성했다고 밝힌 자신의 솔로 앨범에 대해 윌리엄스가 나머지 10%의 내가 필요하면 이라고 말하자 난 지난 15년간 언제나 당신이 필요했다며 협업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윌리엄스는 당신이 뭔가 함께하고 싶다면 실제로 함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떤 곡이 필요한지 말만 하다. 업템포의 곡이 필요하면 업템포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고 이에 RM은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롤링스톤의 최신호 표지를 장식한 두 사람은 음악을 중심으로 여러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일렉트로닉 듀오 다프트 펌크의 겟 럭키와 애니메이션 슈퍼베드2 사운드트랙 수록곡 해피, 해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이 있는 윌리엄스는 RM이 아마추어 래퍼로 활동할 때부터 동경했던 음악인이었고, 알렘은 이번 대담에서 윌리엄스가 2006년 발표한 테이크 이토프를 언급하며 아마추어 래퍼 시절 이 곡을 한국어로 번역해 녹음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TS의 리더 RM은 UN 연설 후 느낀 혼란과 부담감을 털어놨는데요. 알렘은 BTS가 UN에 갔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아시아 커뮤니티의 대표자가 된것 같다. 나는 항상 스스로 내가 그렇게 좋은가? 내가 모든 책임을 질 자격이 있나? 의심하고 있다면서 윌리엄스에게 도덕적인 책임은 어떻게 지냐고 물었다는데요. 윌리엄스는 내가 하는 일에는 항상 상황이 있었다. 멍청한 소리를 하고 나중에 후회하거나 아니면 인구 통계의 특정 부분에 영향을 미친 기록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내 일부였던 무지에 맞서 행동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교육하고 나 자신을 계몽한다고 답했습니다. 알렘은 우리의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사회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k p o 가수로서 UN에서 연설을 하거나 대통령을 만날 때 내가 외교관인가 정말 혼란스러웠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알렘에게 그런 의심이 들땐 오히려 사회적 역할에 덤에 진할 때보다 편히 잠들 수 있다고 조언했고 공인의 자격과 책임감에 의문이 들때 그런 생각에 잠식될수록 부정적인 에너지만 더 커진다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윌리엄스는 RM과 방탄소년단이 선보여 무대들의 존경심을 표하고는 압도적이고 강렬한 무대를 마친 뒤 후유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RM은 팬들은 콘서트 단 하루를 위해 공연장에 온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 최고의 밤을 선사해야 한다면서 때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에너지에 잠식될 때도 있지만 음악을 사랑하고 팬들의 사랑을 사랑하기에 이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윌리엄스는 자신의 새 앨범 프로젝트 프렌즈를 제작하면서 방탄소년단과 원격으로 함께 작업한 결과물은 아주 놀라웠다며 방탄소년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ts와 리더 rm의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제 o 홉 진에 이어 세 번째로 솔로 출격을 준비중인 rm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